앞으로의 보험시장은 보험을 제대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리고 고객의 보상을 책임져줄 수 있는 보험 전문가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0세에서 3세 사이 아기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폐렴이나 모세기관적, 요로감염 음. 이렇게가 가장 많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아두골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왕적기를 하거나, 음. 아니면 뭐, 임신중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평균 수명은 늘어난 반면, 그 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초진율이 엄청 낮아지고 있거든요. 음. 최근에는 40, 5 0대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점. 음. 낮기는 짧게 낼수 있으면, 짧게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혜표입니다. 오늘은 소속, 지역에 상관없이 소비자들께 제대로 된 보험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전국의 숨은 고수들을 찾아서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보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 보험연구소 보종별 전문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의 달인 네, 김태우 실장님 모시고요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실장이라고 합니다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영상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태아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정의 먼저 내려주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태아보험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린이보험인데 태아특약을 여덟 가지에서 아홉 가지 정도 담보를 늘 수가 있는데 가입하시는 보험은 어린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노니보험 안에 태아특약을 집어넣은 게태아보험니다 네네. 맞습니다. 음. 태아특약은 총몇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보통 8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아특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장애진단담보라든지 아니면 천천이상수술담보 그리고 이제 각종 저체중화입원혈당 이라든지 이런 입원혈당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 안에서 꼭 가입해야 되는 담보 네. 내지는 좀 불필요한 담보를 좀 구분해 주신다면? 꼭 가입하셔야 되는 담보들은 8대장애진단담보, 천천이상 수들 담보, 그다음에 장애 출생 담보, 그리고 내성 마비 진단 담보 이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 가지 정도를 총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가지 정도가 필요한 담보고 네가지 정도는 좀 불필요한 담보다 불필요한 담보라기 보다는 다른 담보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 이런 담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체중화 입번일당이라든지 또는 선천이상 입번일당 이런 입번일당이 조금 빠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유가 있을까? 요 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2020년 입번일당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큐코드라고 하죠 선천이상 관련된 담보들이 빠져있다가 그때 이제 큐코드까지 보상을 해주는 걸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음... 굳이 이런 담보들을 내는 것는 보험료 낭비이지 않을까? 꼭 태아 담보에 들어가는 이 선천적인 입원일당이 아니더라도 태어나고 나서 보장받는 질병 입원일당 큐코드도 보장을 하다 보니 굳이 넣 필요는 없다. 그럼 저체중아 입원일당과 선천 이상 입원일당, 신생아 집원일당 이렇게 세 가지고 네.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조금 관리는 담보이기는 한데 신설된 담보입니다. 음. 이제 30일 주 이내 조선 담보라고 해가지고 와. 사모님들이 이제 30일 주 이내에 출산을 하시게 되면 일정 금액 예를 들면 맥스가 아마 3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 사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경우들, 예를 들면은 본인이 몸이 조금 안 좋다거나, 음. 아니면 자궁경부 길이가 좀 짧다던가, 음. 그러신 분들은 넣으시는 것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30일 주 이내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아이가 무호흡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큐베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정확하게 인큐베이터라는 용어는 아니고요.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라고 해서, 리큐베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질병 입원일단과 더불어서 질병 중환자실 담보를 넣거든요. 음. 거기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핵심 담보라고 생각하는 않습니다. 음. 다른 담보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네네. 담보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할 필요는 없다. 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태아 시기. 뱃속에 있을 때또 보장하는 담보가 태아 특약 말고도 이 모성자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성자 특약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 모성 자특약 정확히 모성자특약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이제 큐코드를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코드라고 합니다 질병코드로 오코드를 이제 여성 임신 출산 관련된 그런 질병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오코드 관련해 가지고 는 실비라든지 아니면 입원일당이라든지 면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아두골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왕적어기를 하거나 음. 아니면 뭐 임신중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모성자담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음. 작게나마 보상받을 수 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다일해납 일시납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번 내고 많은 보험료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선택들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것도 당연히 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음. 여기서 좀 이거는 불필요한 단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대표적인 담보들이좀있을까요 어, 저는 대략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산진단. 근데 실제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지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담보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출산 관련해서 당뇨고혈압 관련된 입원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당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시출산 그 실손 관련된 비용입니다. 음. 7개월차까지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되는 거고 보험료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세팅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전문가님들의 관점은 이게 실제로 보상이 일어나는 확률 그리고 내가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를 따져봤을 때 이게 정말 산부님들이나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담보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추천해주시겠지만 네. 그게 아닌 담보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보실만 하다 그리고 전문가님들은 사실 실제로 추천은 안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상 청구 하루에 몇? 하루에 뭐 여담이긴 한데 가장 많이 했을 때는 하루에 50건까지 해봤습니다. 확실히 다른 보험 대비해서 태아보험이 보상하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 실제 제일 많은 보상은 어떤 질병들이 나가요? 이제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상해 쪽 관련해서는 넘어지거나 했을 때 골절 음. 그리고 이제 질병으로 친다면 은 보통 0세에서 3세 사이 아기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폐렴이나 모세기간적역 요로감형 이렇게가 가장 많습니다 음... 전문가님이 보상청구를 워낙 많이 해보시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담보로서 가치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시는 게 진짜 어, 내공이신 것 같아요 태아보험은 <목소리> 가입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필요 없는 담보들 삭제를 통해서 보험료를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태아보험 전문가님들이 항상 일괄되게 얘기하시는 게영유와 발달 상황에 따른 담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보험 관리가 제일 필요한 보험이 태아보험이다 네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태아보험은 굉장히 어려운 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태아보험을 스터디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와 진짜 어렵다 담보가 몇 개죠 총? 188개입니다 188개를 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걸 가성비를 따지는 건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태아보험만큼은 제가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전문가한테 꼭 가입하셔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3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만기에 대한 설정들을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그 기준점은 납입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금액대가 5만 원대와 10만 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5만원대를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30세 만기로 알차게 구성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생각한다면 80세, 9 0세 100세 그 기준으로 해서 원하시는 플랜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80세 만기를 권장해주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역설적이게도 평균 수명은 늘어난 반면 그 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초진률이 엄청 낮아지고 있거든요. 음. 최근에는 4 50대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점 음. 그래서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초진연령이 낮아지다 보니 음.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최대한의 보험금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의사분 만나가 얘기하는데 요즘 MRI CT는 진짜 굉장히 정밀도가 네. 높아졌다. 그래서 영상의학과나 이런 데서 이걸 진단하는 게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도 만기는 좀 짧게 가지고가면서 보장을 좀 높이는 것도 굉장히 큰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제 고객분들 중에서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의사분들은 대부분 80세 만기로 자신의 보험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의사분들이? 네. 아... 더 설득력 있는데요? 네. <웃음> 또 하나 만기를 80세로 갖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고객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암 진단금을 받아서 이걸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병원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요. 실비라든지 음. 수술비를 통해서 대부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진단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냐? 진단금은 말 그대로 생활비입니다. 암치료를 받고 나서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 사이에 진단금으로 가정을 정상적으로 꾸려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진단비의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전문가님은 보통 이제 태아보험에서 권장하는 암 진단금은 얼마 정도로 좀 구성을 해주세요. 가장 많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1억 정도를 요청을 하세요. 음. 실질적으로 제 고객들 중에서 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억이라는 금액은 암을 치료하는 데있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5천만 원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음, 권장해주시는 한도는 5천만 원 수준. 네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고요. 만기를 얘기하면 또 따라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납기잖아요. 네. 이큰 틀에서 이제 필요한 건 알았어. 네. 어, 만기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납기. 납기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뭐 10년 남, 20년 남, 30년 남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구성하시는 게좀 기준이 될까 납기는 짧게 낼수 있으면 짧게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할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짧게 하면 할수록 내가 내는 총 보험료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총 납입 보험료의 차이는 보통 어느 정도 나요 많게 나면은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까지 차이 납니다. 어, 이거는 뭐 전문가랑 상담 해보시면 네. 10년 납을 했을 때 얼마를 내는 건지 20년 납을 할때 얼마를 내는 건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권장해 주실 수 있는 보통 평균은 30년 납은? 10년 납입니다. 아, 30년 납은 10년 납. 좀 부담스럽지 않나? 부담스럽을 수도 있겠죠. 부담스러울 어. 수도 있으나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아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더 이상 내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음. 실비만 내게 되는데 실비는 아마도 음.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은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네요. 사실 사교육비가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 넘어가는 3학년을 기적으로 네. 하니까 네. 태아보험 10년 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긴 음. 하네요. 전문가에게 80세 만기를 얘기했으니까 80세 만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몇 년납을 추천하는 니 80세 만기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형과 무해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는 10년납으로도 설계가 가능한 반면에 무해지 같은 경우는 20년납이 가장 짧은 납입 기간이기 때문에 이 무해지로 하시게 되면 20년납을 추천드립니다. 음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좀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 현재 트렌드는 네. 사실 태아보험은 현대의 상이다. 그리고 태아보험은 손해 보험이다. 네. 생명 보험으로 태아 보험을 준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험의 가장 기본은 실손 의료비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생명 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비를 판매를 중지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략 한 다섯 군데 정도. 다섯 네. 군데 정도의 보험사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비를 가입하기 위해서 생명 보험사를 굳이 선택한다면 그 보험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겠죠. 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테고 17년도 16년도 같은 경우는 손해 보험사 생명 보험사를 같이 패키지로 엮어서 많이들이 가입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한창 현대해상 플러스 소천사. 그렇죠. 그, 동양생명. 네,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이 소천사가 쓱하고 없어졌습니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일당 손해 보험사들이 이번 일당 관련된 음. 이슈들, 이번 일당 관련해서 한도 금액을 높인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생명 보험사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1호정수율 담보. 음. 1호정수율 담보를 이제 손해 보험사들이 2020년도 1월 달부터 음. 다 갖고 들어오다 보니 음. 이제 굳이 생명보험사까지 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손해보험사로 가입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담보 하나하나별로 고객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담보들이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 음. 설계에 있어서 또는 가입에 있어서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율성이 많이 부여된 게 손해보험이다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필요한 담보들을 조금 제거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손해 보험이 강점이 있는 반면에 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생명보험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응. 네 좋은 장점들을 응. 가지고 있잖아요 손해보험사가 응. 생명보험사를 따라갔다면 지금은 또 반대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담보들을 따라가는 보험사들이 속속 생겼습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담보를 내가 원하는 담보들로 구성할 수 있게끔 그런 보험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아마도 올해 말, 돈 네.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조금 보험업계에 어. 새로운 화두가 되지 않을까. 무해지 나왔던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혹시 생존보험사 상품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회사들 조금 추천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두 회사 정도. 뽑을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미래에 생명 네. 두번째는 동양 생명 이될것 음... 같습니다 일단 미래에 생명 같은 경우는 뭐암 진단금 관련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유산 같은 경우도 가장 업계에서 많은 음... 한도를 네. 책정이 되었고또 거기에 반대적으로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음... 그리고 동양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손해보험사의 설계 스타일을 따라가는 음... 그러니까 DIY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담보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보험사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아보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뭐 불필요한 담보도 얘기를 했고 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거는 언제 가입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태아보험은 16주 이내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산부인과를 다니시면서 2차 기형 검사를 받는 시점이 보통 16주입니다. 근데 2차 기형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6주 이내에 가입을 하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수차보다는 2차 기형 검사 받기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보면 네. 22주 얘기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네. 22주 6일 이내에 태아태격을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때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차이 경험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게 되면 또는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알게 됩니다. 임시성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아예 태아험 관련해가지고 32주차 이후로 심사가 넘어가거든요. 음. 그러면 태아태계약도 못 넣는 사례들이 발생되는데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하는데 음. 또 다른 리스크를 지는 거는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 들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담보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연구소 공식질문입니다 네. 김태우 실장님은 고객님들께 어떤 보험 전문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기존의 보험시장은 그설계만해서 판매하는 보험 판매원과 보험회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보험중개사였다면 앞으로의 보험시장은 보험을 제대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리고 고객의 보상을 책임져줄 수 있는 보험전문가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떠올리시잖아요 의사분들도 정형외과, 소아과, 외과, 성형외과, 그리고 치과 등각 전문 영역이 있듯이 보험전문가도 화재, 자동차, 유병자, 연금, 태아 등 보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고객님께 제대로 된 상품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과 지속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서 최고의 대안을 찾아 드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연구소도 응원하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